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10주년을 알리면서 세간의 모습을 드러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카드 게임 레전드 오브 룬테라 세간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름을 따라 룰스스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임인데요 아마 이번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이 하스스톤과 정면대결을 펼치기 위한 아니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하스스톤과 경쟁하게 될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플레이 보았습니다만 룰스스톤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스스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그 오 레전드의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카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내 많은 것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 카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만큼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것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장점입니다 마치 롤토체스처럼 말이죠 아무튼간 이제 직접적인 게임 플레이를 살펴보면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확실히 하스스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여러가지 다양한 실험적인 요소를 잘 넣어놨습니다 비록 롤스스톤이라 불리지만 직접 플레이본제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하스스톤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카드게임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매직 더 개더링과 비슷한 양상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진짜로 게임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카드게임에서 덱의 성향을 나누는 종족은 리그오브레전드의 세계관에 맞게 녹서스, 데마시아, 프렐류드, 아이오니아, 필트오버, 자운, 그림자군도 총 6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최대 2가지의 지역을 선택하여 각 지역들에 소속되어 있는 챔피언들을 토대로 덱을 구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인 덱은 6장의 챔피언 카드 유닛과 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 34장의 일반 카드 이렇게 총 40장의 카드로 덱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덱의 흐름과 컨셉은 핵심이 되는 챔피언들의 초점에 맞춰서 구성하게 되죠 이 챔피언들은 각각 고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하스스톤의 퀘스트라 불리는 레벨업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유 능력들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게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스스톤의 직업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개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챔피언이 두 장이 들어오됐을 경우 한 장의 챔피언을 내놓으면 패에 있던 챔피언 카드가 고유의 주문 카드로 변경이 되고 필드에 나와있는 챔피언 카드가 사망했을 시엔 다시 챔피언 카드로 변경되는 특성 때문에 대의 컨셉은 대에 집어넣은 챔피언들의 각 특성을 보조하는 카드들로 구성하며 이 챔피언들의 조건을 맞추고 해당 특수능력을 이용하여 극대화시키는 플레이가 바로 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가 지닌 특성이자 게임의 덱과 카드 구성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때문에 자신이 원하거나 다양한 컨셉이나 플레이에 맞는 챔피언을 골라서 해당 덱을 구성하게 되다보니 이런 챔피언 중심의 플레이가 기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긴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재미를 줄 수밖에 없는 좋은 요소로 잘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레벨업 이펙트도 겁나게 화려해서 쓰는 맛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점이 있다면 말했다시피 챔피언 위주의 플레이가 이루어지다 보니 운의 에한 플레이가 덜함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을 뽑냐 안뽑냐가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큰 의존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초반에 챔피언을 뽑고 챔피언의 효과에 걸맞는 기가 막힌 콤보를 구사할 수 있게 들어우가된 상태에서 본인의 패에 카운터 가칠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몇라운드도 가지 못하고 당해버리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건 게임 디자인상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약간 손을 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이제 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드가 필요하고 이 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스스톤에서는 중복된 카드나 필요하지 않는 카드를 분해하여 획득할 수 있는 가루를 이용해서 카드를 제작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레전드 오브 룬테라에서는 같은 가루 역할을 하는 수정이 있긴 하지만 특정 수정의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카드 하나를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만능 카드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보시다시피 카드의 종류에 따라 제한없이 카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보상도 수정보다는 맞는 카드로 부여하기 때문에 대개 기본이 되는 카드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플하고 직관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의 개념이 조금 복잡하고 챔피언을 중심으로 게임이 흘러가기 때문에 게임 초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덱을 찾아가는 걸 돕기 위해 넣은 디토리얼 시스템은 강제성도 없고 전체적으로 복잡한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유발시켜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 이상의 이해도가 있어야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한 카드 게임 특성상 처음 카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좋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게임 플레이를 설명해보자면 초반에 4장의 카드를 들고 시작하며 매 라운드 시작마다 한 장씩 드로를 우 하고 한 라운드마다 공수를 교대하여 상대방의 체력 20을 먼저 깎거나 특정 조건을 채우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룰 자체는 기본적인 카드 게임들과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기초가 되는 만화 시스템은 매 라운드가 오를수록 만화의 총량이 오르는 베이직한 시스템이지만 여기에 레오룸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주문 만화는 한 라운드에 만화를 전부 소진하지 않고 라운드를 끝냈을 시에 남은 만화를 다음번에도 사용할 수 있게 최대 3개 까지 비축시켜두 유닛으로 소환이 불가능하고 오직 주문에만 사용 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좀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요소 였습니다. 덕분에 초반 라운드에 뜬 패가 너무 무거워서 초반에 버려야 할 상황이 올때 주문 만화를 비축하여 후반 에좀더 유리한 상을 황 가져갈 수 있게 해두어서 기존의 카드게임들이 가진 초반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드들이 교전을 이루는 메인페이지 는 조금 복잡하지만 독특한 양상을띠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카드게임인 하스스톤 을 예로 들면 기본적으로 턴을 남길 경우 오직 한사람만이 조작할 수 있는 턴이 되어 여러가지 복합적인 카드들의 연설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무너뜨리고 공격하여 라이프를 전부 깎아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게임의 교전방식입니다. 하지만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이 턴의 개념을 공수교대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여 턴을 넘겨도 끝없이 고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 후공이 불리한 하스스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공에게 추가 만화를 주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뭐 아무튼 기본적인 레오룬의 필드는 손패, 뒷라인, 라인 크게 세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패는 말 그대로 자신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하스스톤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 덕에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레오룬만의 특특한 뒷라 인은 생성한 유닛들을 라인에 내보내기 전에 필드에 출전시키는 쉽게 말해 예비 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공격 방어 라인은 뒷라인에 생성한 유닛들을 라인으로 내보내 직접적인 전투가 펼쳐지는 라인으로 게임의 핵심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세개의 골자로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선공을 가져간 상태로 게임이 시작되었다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격 코인이라는 공격권을 획득하게 되며 코스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이나 유닛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주문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유닛 소환과 같은 판정을 가져 전투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한 턴에 딱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집중 전투가 개시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게임의 직접적인 변수에 관여하는 신속 주문은 한 번을 시전한 뒤에 상대방의 해당 주문에 대해 카운터를 칠수 있는 주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턴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신속이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제일 큰 변수를 가져다주는 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속에는 주문들을 무효화시키는 거부라는 주문이 있어 이렇게 거부를 거부하고 카운 카운터에 카운터에 카운터를 치는 재미있는 상황도 펼쳐지기 마련 이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카운터도 칠수 없고 어느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즉발 주문은 확실하게 카운터를 치지 못한다는 강력한 주문이다 보니 아주 조그마한 변수를 일으키는 주문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특수한 주문을 제외하면 유저들이 돌아가면서 할수 있는 행동은 한 번으로 제한이 되며 이한 번의 행동을 한 뒤엔 상대방에게 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턴을 넘기면서 뒷 라인의 유닛을 소환하고 각종 주문을 사용하여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본격적으로 라인에 자신의 유닛들을 내보내 전투를 개시할 수 있죠 전투개시는 오직 공격페이지를 들고 있는 플레이어만이 개시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전투를 개시하게 되면 공격턴에게 부여되는 공격토큰 이 사용되고 공격턴 수비턴 두 플레이어 모두 유닛의 소환과 집중사용이 불가능 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레이어가 전투를 개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만화를 소진하여 유닛을 소환하고 주문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공격턴을 가진 사람은 수비턴을 가진 플레이어의 변수와 본인이 보유한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를 개시하는 다양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수비 턴을 가진 플레이어는 공격 턴을 가진 플레이어 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다양한 유닛이나 주문을 사용하여 이를 저지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주문이나 전투 준비를 마쳐 라인의 유닛들을 내보내고 더 이상 할게 없으면 본격적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레전더블 룬테라만의 다양한 특성을 부여해주는 키워드들로 서로의 전투에 다양한 피해를 입히고 전략적인 우위를 취하는 치열한 머리싸움과 계산하는 재미도 더해지죠 아무튼 여기서 공격은 공격대로 수비는 수비대로 전투를 치르고 나면 전투 페이지는 끝이 나게 되지만 만화를 소진하여 턴을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 여러가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턴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되며 플레이어들은 서로 공수를 교대 하게 됩니다 레전드 오블룬테라는 이런 루틴으로 상대방의 체력을 전부 깎을 때까지 공수를 교대하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죠 이러다보니 하스스톤에 익숙해져 있던 일반적인 카드게임의 플레이어들에게는 좀더 전략적이고 색다른 재미를 선택하게 해주는 신선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해주는 보상 이야기도 안해볼 수 없죠 일단 최초 공개로 진행한 1차 체험에서는 기본적인 게임의 플레이와 다양한 보상과 퀘스트만을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요 퀘스트와 게임 플레이 보상을 포함해서 경험치 위주로 보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원하는 지역의 보상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해당 지역에 연관이 있는 카드들로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큰 범위에서 랜덤으로 카드를 획득하는 보상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주로 플레이하는 대개 지역에 따라 맞춰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의 재미를 느끼고 과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진영 보상 외에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누적되는 주간 보물창고는 말 그대로 다양한 경험치를 쌓아 최종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상한을 계속 올려서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보물상자 안에 보상을 획득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렇듯이 리그오브레전드답게 게임 플레이의 동기와 원동력이 될수 있는 보상도 이런식으로 잘 설계를 해두어서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게임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느낌은 시작부터 말했다시피 하스스톤의 그늘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모든 카드 게임의 아버지 라고 할수 있는 매직 더 개더링의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뭐 현재 모든 카드게임이 맥에더의 영향을 받은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건가? 아무튼 이런 느낌이었지만 게임 자체는 하스스톤보다는 캐주얼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리그오브레전드의 IP를 이용하여 이를 극대화시킨 챔피언 위주의 시스템은 물론 처음 카드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장치가 될수 있지만 공수교대와도 같이 너무나도 유동적인 턴 개념은 확실히 처음 플레이하게 되면 이해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 만큼 조금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건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부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 게임도 레전드 오브 룬테라만의 독특함과 공수교대라는 새로운 시도는 물론 신선하였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흥행할 정도의 게임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하스스톤의 게임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잠재력과 재미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라는 답이 나올 만큼 물론 재밌긴 했지만 뭔가 애매하게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게임의 재미와 신선함이라면 괸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